11호 태풍 흰남노의 예상 이동 경로가 일본으로 향하면서 다음주 초 제주도 대한해협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0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23호 열대 저압부가 발생 북상 중입니다. 23호 열대 저압부는 24시간 이내에 제12호 태풍 무이파로 발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현재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는 11호 태풍 흰남로의 남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풍 두 개가 인접할 경우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미쳐 진로를 동행하게 되는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2018년 19호 태풍 솔릭과 20호 태풍 시마론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후지와라 효과 하에 한반도로 북상한 바 있습니다. 14호 태풍 무이파는 1 4개 태풍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마카오가 제출한 이름으로 서양 자두꽃을 가리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8월 31일 수요일에 11호 신남노와 12호 무이파 태풍 2개가 일본의 오키나와 제도 바다에서 서로 세력 싸움을 하듯이 격돌을 할 것으로 보이며 12호 태풍 무이파가 11호 태풍 흰남로에게 흡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11호 태풍 흰남로는 오늘 8월 31일 수요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290km 부근 해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서귀포 해상으로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